저는 요거를 먹고 골프를 갔다가 다시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. 네, 메타버스 브렇킹을 하려는 데서 여기서 첫회 제일 잘했는데 째 제가 골프화를 샀거든요. 그래가지고 요거. 요거를 가지고 연습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을 벌어야되니까 오히려 명확 주변에는 먹을까요? 사걱이아 진짜? 이게 안양이라고 근데 근데 너가 주제를 알아야 <웃음> 지을거에라는아 근데 그래도 그거 빼고는 돈도... 팬케이크 스왑에 한 그게 뭔지 잘 몰라 팬케이크 스 아, 어, 바이너스도 <웃음> 이더리움같이 만들어 음 네. 여러분, 초밥 먹고 지금 아워에 왔고, 저는 이제 투신 보고서를 쓰려고요. 이거를 한 바짝 한 시간 정도 빡 하고 한강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니요 아니. 한쪽 안 먹었네 나주먹들어 이거? 그니까 운전이 너무 어려운 거 같대 아, 그야겠다좀덜불도 상혜가 얼굴이 작긴 하네. 뒤에 있어서 그래요. 중국인 설명과 함께하는 되게 작아. 어린이날의 맞춤. 근데 여튼 다시 돌아와서 좀 얘기하면은 이게 지금 그디파이쪽 알아? 저 잘은 몰라요. 하이, 디... 여러분 저는 오늘 야근이에요. 간단히 나가서 뭘 먹고 오려고요. <웃음> 여러분 저는 먹을 거 사러 나가는 김에 올리브영에서 살 것도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 사고 돌아와가지고 매출 추정을 해야겠어요. 여러분 벽붓이 샀어요. 어제 잃어버려가지고 오늘 새샀습니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여러분 회사 돌아왔어요. 저 요즘 이렇게 물에 홍초 타먹고 있는데 아주 맛있답니다. 여러분 큰 틀은 거의 다 했어요 이제 한두번 정도만 소정 거치고 데이터 업데이트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이 열시 39분인데요 이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하려던 찰나 물을 쏟았습니다 <웃음> 아 진짜 못살아 먹고 회사로 돌아왔어요. 샌드치 위 너무 맛대가리가 없어가지고 반 먹고 남겼습니다. 여러분, 저는 지금 9시가 조금 넘었는데, 보면서 질문해야 될 것들 정리해가지고 데이터 요청이랑 질문 대표님한테 보냈고요. 아직 해야 될게 많이 남긴 했는데, 제가 어제 골프를 못 갔어요. 그래가지고, 일단은 집 가가지고 골프화 들고 골프 연습을 조금 한 다음에, 지금 실사 보고서랑 다른 데이터 파일은 저한테 보내놨거든요. 그래가지고, 골프 끝나고 집에 가서 일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하고 있을래아 이제 갔다 오고. 지금 응. 음, 편집은 다 했답니다. 저는 이제 썸네일 만들고 골프를 갔다 와야겠어요. 응. 여러분 골프가요 골프. 여러분, 저녁 메뉴를 고르고 있어요. 아마 프랑스 가정식을 먹을 것 같아요. 시민 오빠가 화이트 와인이 어울리는 요리를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. 이제 갈 거예요. 그래야 이제 정말, 예를 들어 지금은 아무짝에쓸 데가 없는 한서한다섯서쯤되에한서 인포지 허접하면아웃 t p 알베진 a r b a g e in, 고 a r b a 살 스테이크 주세요 <웃음> 스테이크 o 기 어떻게 해드릴까요? 어... 미디움 하자 미디움으로 주 u 요 미디움이요? m m e d 그래 m medium. 절대로 훌륭한. 뭔가 막 미래를 영국이 그려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음.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그렇게 치민님한테 임하는 것도 싫지 않냐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임할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최고의 보상은? 네, 그것도 있지 마! 실사보고서 받아보면은 그때가 그분이 몇 학년이었어? 연근마켓이랑 지그재그랑 포스 오오. 다 묻었대 능력자야 근데 지그재그가 제일 가고 싶었대 근데 아까 와인 엄청 좋아해가지고 하나 드시고요 크랙폴류를 하나 드리겠 내가 사진 보내줄게 음식 사진 그래? 오 좋아 아까 너만 믿고 안 찍었어 다 에어드랍 켜봐요 <웃음> 아사이한거 <웃음> 같지 않아? 사이트한거 같지 않아? 거저보실 는데 나리오는 거저보실 데 아니야? 텅게 아? 게어오 아. 이렇게 하는거야? 먹자 맛있다 엄청 많네 진짜 네. 둥지 같다, 둥지. 분무새들의 대화. 아니, 3주 동안 뭘 훈련합니까? 아니, 근데 3주 진짜 오바야. <웃음> 3주 동안 총성명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? <웃음> 3주면 그 서든어택지 스터리얼도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저는 집에 돌아왔고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것 좀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. 아, 너무 습해가지고 에어컨을 조금 틀었더니 약간, 약간 추운데, 끄면은 덥고 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, 그냥 키고 있으려고요. 음. 여러분 전 씻었고 집이 조금 난장판인데 지금 너무 피곤해서 일단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내일 아침 일어나서 치우고 출근을 하도록 할게요